하게 반응이 되고 네. 이런 이런 것들은 사람 사람들이 보통 저 이상으로 이런 음식을 더 좋아하게 만든다. 어... 네, 그러면 이게 답이 어, 해석은 좀 들으니까 알것 같아요. 답이 응. 네. 1번을 고르는 이유가 그러면 네. 그 밑에 이제 뭐음식기가 나와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. 네. 오, 음. 그러면 음. 2번은 왜안 돼요? 은거는 네. 위험을, 네. 아 피해로부터 방어하는 거. 근데 이게 지금 어, 네. 그 귀에서 연결이 돼서 네. 귀 염증이 나는 거에서 네. 밑으로 내려갈수록.